지수부터 간단히 볼게요. 코스피 241선 안착을 해줬고 2500 전고 돌파를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전고 돌파하고 481선 안착하고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2차전지 강세 효과죠. 코스닥 월봉 과거에 역배열 끊고 쭉 올라갔다가 그대로 제자리까지 빠지고 또다시 동일한 노란색깔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과거의 리딩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때 현금화 경고 드렸고 코로나 터지면서 돌발 악재 급락이 나왔죠. 크게 빠졌을 때 손절 늦었으니까 하지마라 기다려라 말씀드렸고 현금 보유자한테는 다시는 없을 센티 양말을 다 팔아서 풀매수해야 될 자리다. 절호의 기회다. 강조 추천드렸고,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때 크게 오른 자리였지만, 돈을 많이 풀어댔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은 시작점이다. 더 간다 말씀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더간 다음에, 이 고점에서는 이제,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반 줄이고, 조심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코스피 월봉 코스피는 역별 끊었고요 하지만 박스는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죠 2500 저항 대 박스 상단 저항이고 과거에는 여기 2200 역별 돌파 초입 그리고 박스 돌파 동시에 나오면서 추세가 이어졌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보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역배를 살짝 끊었지만 저는 계속 박스로 좀 행보가 나올거라고 봤는데 코스닥은 2차전지 강세로 강하게 더 올라갔고 코스피는 아직 박스 상단에 머무르고 있네요 뭐 주가가 또다시 무너진다 해도 지수가 무너진다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급락할 때 바이오주, 진단키트주, 마스크주 코로나 반사이익 종목들은 크게 크게 올라갔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했지만 매일상한가는 나오고 주도주는 있었습니다 추천주 결과를 보면 이때도 시원시원하게 추천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밀린다 하더라도 매일상한가가 나오고 추천주도 결과가 좋은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도주 매매를 하면 지수를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상단에서 맞고 다시 2200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죠?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 쓸모없는 거죠 손절 잘 해주시고 주도주로 계속 교체해주시면 돼요 위험한 거는 손절을 잘 하지 못하고 교체를 빨리 하지 못할 경우에 위험한 거죠 추천주 결과 보겠습니다. 루닛, 신규 상장주, 튀었다가 빠지고, 고개를 드는 무릎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제, 정배열로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는 자리죠. 여기는 역배열로 빠지는 자리였고, 여기는 이제 정배열로 흔들면서 올라가는 자리였다. 해서 계속 반복 추천을 최근까지도 드렸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이고 헬스케어 기업 최초로 모든 평가기관으로부터 a a 등급을 획득을 했다.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좋은 종목이었고 최대 150% 수익이 나왔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이기 때문에 재무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 재무가 안좋아도 여기서 급등이 나왔었고 뭐 재무가 안좋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게 아니죠. 그냥 파동이 반복되는 겁니다. 크게 올랐으니까 크게 빠지고, 추세를 돌리는 타점에서 또다시 크게 오르고, 또 뒤에는 또 크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도중에 무너지지 않고, 큰 추세가 또 유지가 되면서, 수평 지지를 지키면서, 일정을 앞두고 한번더 반등이 나와준 거고요. AACR, 4월 14일부터 19일 사이 일정이 있고요. 폐암, 변이 예측, 5건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의료 AI 정책 수혜로 계속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제리딩을잘 따라오고 무릎에서 추천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매수하고 어깨 머리까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깨까지만 가도 30% 수익권이 나와요 여기서 30% 근데 초보자분들은 왜 여기서 발에서 추천 안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추천을 하는가 의심을 하면서 아 비싸다 매수 안 해야지 하지만 실상은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파르게 상승파동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비싸게 사서 더 빠르게 비싸게 팔수 있는 자리고 바닥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자리니까 복습을 많이 하시면서 경험치를 높이고 또, 찔끔 먹지 말고, 최소 어깨까지는 좀, 먹어주는 매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주식 격언을 그대로 지키는 매매. 룬이시 그대로 정석으로 쭉 빠지다가, 무릎 자리에서, 여기까지도 다 무릎입니다. 이제 어깨까지 가면 30% 수익이 나오는 거고, 뭐, 요 정도까지만 먹어도 30%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머리니까 기존의 머리 자리니까 머리까지 지금 올라온 거고요 근데 도중에 머리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무너지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큰 W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때 정리하고 또 다시 또 역별 끊고 올라오는 요 타점에서 한번 제 타점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경우도 있고 밀렸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 어, 소카 같은 경우가 같은 타점에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자, 주의하게 3번 4번 어, 모두 다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죠 근데 요 머리까지 머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도중에 밀리는 형태로 뒤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어깨까지만 가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머리까지 마냥 홀딩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여기서 추천하자마자 바로 이탈하는 종목들도 있겠죠 여기 최저점 손절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거예요 요자리에서 매수했다고 무조건 다 단기에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모든 추천주는 다 손절가가 있어요 소카 무료 추천주였고 러셀도 무료 추천주 최근에 추천했던 게 하루 만에 29% 급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왜 추천하는지 타점을 다 알려드립니다. 러셀도 박스 돌파 4점에서 돌파 추천을 드린 거고요. 매물 좋아하다 자익실현이 아니라 월봉으로 보면 얘도 역별 돌파 초입자리였습니다. 다음서 플러스 글로벌, 얘도 그 전에 무료 추천주였고 여기서 박스 돌파할 때 추천, 하루 만에 27% 급등 나왔고 이유는 역별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재추천하고 15%, 2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무료방에도 입장을 하셔서 무료 추천주 받아보셔도 되고 추천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객관적인 정보, 뉴스, 속보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최대 80% 수익 무너지는가 싶더니 지키고 박스 행보 이 박스 자리에서 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만약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면 올라올 때요 구간에서 재추천을 드렸겠죠 근데 옆으로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박스 돌파까지 홀딩 가능하다 튀고 이제 머리까지 간거죠 여기가 머리 자리였으니까 머리까지 갔고 무너지고 반등 나올 때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더갈수 있다고 이때 기준으로 50% 상승이 나와줬고요 역대 신고가까지 축하드립니다 다음 EV 첨단 소재 겜매우기 추천 주였고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착하게 되면 여기까지 수월하게 올라간다 말씀드린 거고 보통 겜 메우기가 이렇게 나와주면 상한가로 나와주면 초과 상승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크게는 박스 돌파하고 올라간 흐름으로 운좋게 3년 상까지 나와줬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도 이전에 갯 메우기로 추천을 드렸죠 여기 돌파 나왔을 때 추천드렸고 추세 하단 이탈 없이 주황 색깔까지 올라가고 상한가로 마감하고 초과 상승이 나왔습니다. 피코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갭매우기 추천 50%까지 갔다가 밀렸다가 또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바이오 인프라 박스 돌파했고 21선 회복한 자리에서 장중 추천 종가 배팅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때부터 어, 2시에 시에 발굴을 했고요. 23년 상반기 신규 상장주 중에 꿈비와 미래반도체가 가장 크게 올랐고 바이오 인프라가 가장 상승폭이 낮았다. 꿈비랑 미래반도체는 추천하고 엄청 크게 올라갔죠. 근데 바이오 인프라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어제 처음으로 박스 돌파 양호하다. 꼴찌다. 꼴찌니까 이제 낙폭가대 반등을 노려본다 이거죠. 꼴찌의 반란 그걸 노려본 거고 GI 이노베이션도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4일 종가 배팅 GI 이노베이션 바이오 인프라 바로 1차 매수하세요. 혹은 내일 이후에 마이너스 10% 5% 사이 기다렸다가 음봉 눌림 매수 하시면 된다. 그리고 보유일은 하루에서 한 달입니다. 평균 2주 내에서 수익을 보는 거고요. 바이오 인프라 가장 성적이 안 좋았던 앤데 이렇게 돌파하자마자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하루만에 18%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천주는 빠르면 하루, 늦으면 한달 이상까지도 기다려서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평균 2주 내로 수익이 나오는 편이고 얘도 요 박스 하단을 만약에 이탈을 했다면 손절을 하는 거죠. 추천하고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손절가 있으니까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을 해줘야 돼요. 다음 GI 이노베이션, 전고 돌파 장중에 추천드렸고요. 장중에 1차 매수해도 되고, 종가 배팅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천하고 하루만에 16% 급등이 나왔고요. GI가 먼저 가고, 바이오 인프라가 뒤에 올라갔죠. 다음 뷰노, 뷰노는 박스 돌파하는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루닛이랑 같은 섹터입니다 의료 AI 이전에는 추천을 놓쳤고요 아, 이번에는 추천하고 하루만에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월봉은 역별 돌파 초입자리고요 헬컴텍도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리고 6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테라젠 이텍스에도 최근에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타점에서 단타드리고 스윙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이기 때문에 스윙이 되는 자리였죠. 돌파 기준 20%, 눌림 기준 40% 수익 나 나왔고요. 다음 STX 역시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6000원 정도에 추천드렸고 4일 만에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미래 반도체 역시 역배열 돌파 초입 크게 올랐다가 쭉 빠지고 무릎자리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많이들 오해하시는게 은봉 윗꼬리가 뜨면 이제 타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요 역배열을 끊고 올라선 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보시면 돼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파란색이든 무지개색이든 상관이 없어요. 가격만 보시고 그 위에 안착을 했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때 무릎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박스 돌파할 때도 제추천을 드렸고요. 이후에 급하게 최대 9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타점들 반복 학습으로 잘 숙지하시고 이제 타점을 스스로 발굴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잘 잡아놓고 찔끔 먹으면 안되니까 추천주들이 제가 추천하고 어떤 흐름으로 얼마나 크게 가는지 평균 상승폭을 잘 숙지해 가지고 최대한 크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크게 먹으려면 분할 매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한방에 매도하려고 하면 절대 크게 먹을 수가 없어요 매수도 분할, 매도도 분할 분할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 4월 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 날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로닉스 22% 루닛 14% 이두 종목이 가장 크게 상승 마감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약하게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삼성이 4조를 투자한다 이 이후로 OLED 관련주들이 대거 반응이 있었죠 다음 라운텍 얘도 OLED 관련주고 시간의 상한가 고가 18% 종가 4% 정서 반짝 나왔고요 다음 액트로 2차전지 음극제 내년 상용한다 예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5% 종가 7% 반짝 다음 신도기연 OLED 관련주 시간의 9.8% 고가 27% 종가 7% 크게 반짝했고 전고점 저항때 맞고 떨어졌네요 다음 세로닉스 자, 자회사 LNF가 계속 역대 신고가 자리까지 올라가졌고 동일하게 세로닉스도 강하게 역대 신고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고가 28%, 종가 23%.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을 한 편이죠. 다음 선익 시스템 OLED 관련주 시외 9%였고 고가 13% 종가 마이너스 5% 정석 반짝 이제 고점에서 좀 쌍봉이탈을 주의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 여기 박스 하단 33,500원 정도 이탈하면 고점 쌍봉이탈로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죠. 다음 모비데이즈 시외 6% 고가 6% 종가 보합 정석 반짝이고 최근에 챗봇으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나레 나노탭 여기서 추천드렸던 기존 추천주고 OLED 관련주 6% 고가 11% 종가 보합 정석 반짝이고 이렇게 박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다음 SKC 6% 고가 8% 종가 3% 정석 반짝 다음 루닛 어, 루닛은 10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던 애죠 시외 6%였고 고가 19% 종가 15% 어, 반짝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역대 신고가 찍고 계속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동은 크죠. 최근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무너지고 이번에도 좀큰 조정이 나오는 거 경계는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TK 케미칼. 야스. 하이드로리튬. 힘스. MSDP. s 뭐 거의 다 별 힘없이 반짝반짝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식으로 크게 튀었다가 빠진다 하지만 낮은 확률로 세로닉스처럼 강하게 상승 마감하는 종목도 있다 대부분은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4월 5일 시간의 특징주 제이스코 홀딩스 상한가 필리핀 니켈 원광 사업 순항 중이다. 지분 취득했고요. 아, 지분 취득 금액이 조금 늘어났네요. 월봉은 최근 역배열 끊고 바닥에서 박스 W반등 형태로 박스 돌파하고 다음 전고 돌파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요 1봉 이렇게 박스였다가 장기 입평 이탈하고 이탈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여기서도 짝꿍댕이 쌍바닥 형태로 박스 뚫고 전고 돌파하고 올라온 자리에서 시간으로 또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저항은 3500원 3750원 4000원 250원 단위로 딱전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내일의 시가나 저가를 1차 지지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 오늘의 종가를 3300원을 3차 지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파동이 크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파동이 크니까 전고점 맞고 또 크게 떨어지는 것도 좀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UAM 관련주 플라잉카 관련주 정부가 UAM 시범사업을 비수도권으로 확대를 한다. 이에 기존 대장주였던 네온테크 베셀이 가장 크게 올랐고 다른 관련주들도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네온테크는 작년 2월에 추천을 드렸죠. 요때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 드리고 70% 상승이 나왔고요. 베셀도 역시 동일한 타점에서 역별 끊고 올라왔던 눌림 반등 자리에서 추천 120%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역별은 무시하고 정별로 돌아서는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성공 네온테크 월봉 이때 역배 끊고 올라오는 타점에서 추천을 드린거죠 크게는 요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이때 이탈하고 주었고요 다시 회복하는 듯했으나 또다시 이탈하고 지금은 바닥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3700원 정도 음, 다시 이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줬고요 확실하게 37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또 추세를 돌릴 수가 있는거고 실패하면 3000원 초반대 박스 하단까지 또 밀리는거 생각하셔야 되고 일봉 여기서 역배 끊는거 확인하고 요구간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요렇게 수익을 먹었구요 지금은 장기평에서 저항이 좀 걸리면서 장기평 저항 3700원 안착이 중요한 자리 월봉이랑 같은 타점 월봉도 3700원쯤이 박스 상단이었죠 여기 딱 안착을 해줘야 다음 전고 돌파를 향해서 가줄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3700원 안착과 3000원 지지가 중요하다. 3700원 안착과 3000원 지지가 중요하다. 그냥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를 또 안착해주면 다음은 그 다음 정고점인 4750원까지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베셀 월봉 시간의 상황 가구 이렇게 역별 끊고 한번 올라왔던 자리가 있었고 여기서도 역별 끊고 올라왔고요. 추천을 이때 드렸던 거죠. 현재는 역배로 잡혀있고 박스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온 자리 일봉 이때 역배가 끊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이때는 놓쳤고요 이때 잡았어야 되는 건데 놓쳤고 뒤에 이제 N패턴으로 반등 나올 때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크게 상승이 나왔죠 뒤에는 당연히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 흐름이 나왔고요 단기에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면 뒤에는 빠르게 빠지든 뭐 느리게 빠지든 가짜 반등 주면서 다시 장기변까지 내려오는게 일반적인 흐름이니까 요런 급등이 나왔을 때는 뒤에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랑 뭐 같은 개념이죠. 밥 먹고, 이제 빠르게 빠지든, 천천히 빠지든. 최근에 또 많이 밀렸네요.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역별 끊고,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또 반응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5,1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5,100원.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 자 위에 장기 평 모여 있죠. 장기 평 모여 있는 자리가 5,000원 후반대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다음 j 시 n 시스템, U.A.M 관련 주고 가상화폐 관련 주기도 하고요. 시간 내로 7% 상승. 월봉은 크게 역배열 아직 역배열에 갇혀서 돌파를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막고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고 앞으로 도 올라와 준다면 여기서 막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죠 종가상 6천원 안착을 해야 역배할 끊고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요 일봉 음,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는 윤석열이 드론 부대를 조기 창설하라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 드론 부대가 원래 있었죠 애초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반응을 보여줬고요 올랐다가 크게 밀리진 않고 이렇게 역배열로 조금 빠지고 있는 상태 최근 또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 상승폭이면 그냥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흐름이었는데 급하게 빠지진 않고 천천히 약하게 늘리다가 오늘 7% 반등으로 52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5200원이 241선 정도 하는 자리니까 여기 딱 중요한 맥점 자리죠 종가상 5200원 안착을 해줘야 역배열 돌파하고 또 481선까지 시도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정고점 윗꼬리 안착 실패하면 또다시 여기 맞고 떨어졌던 것처럼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지진은 4750원 그리고 최근의 저가 4575이두개 이탈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다음 파이버 프로 얘도 UAM 관련 주고 6%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일봉은 장기 2평 끼고 왔다갔다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좀큰 박스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전고점 37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시간으로는 355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사 산텔레콤 6% UAM 관련주, 오지 관련주기도 하고요. 자 월봉은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이렇게 박스형태 월봉, 최근 장기입형에 한번 저항맞고 떨어졌고요. 어, 지금도 여기 안착이 중요하죠. 33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이렇게 역별 끊고 120에선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으로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정고점은 여기 하나, 둘 보시면 되고 지지는 최근에 저가 그리고 밑에 2800원 정도 21선 있습니다 다음 PNT 9.3% 1500억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호재 유중중에 유일한 호재 3자배정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해준다 2차전지 대형주구요 월봉 우상향 하면서 고점에서 이렇게 크게 박스, 작게 박스, 작은 박스 살짝 돌파해준 자리. 일봉은 역시 고점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481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5만 2천 원 정도에서 저항이 주요하게 걸리고 안착한 자리 살짝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에로또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5만 7천 2백 원까지 올라왔고요 5만 7천 2백 원이면 5만 5천 원 돌파 안착을 해준 거고 이제 55,000원 지켜주면 다음 정고점 역대 신고가 가격 62,800원까지 시도를 해줄 겁니다. 근데, 삼자배정은 일반적으로 반짝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내일은 반짝 주의하시고 이유는 5,000, 아, 55,000원 안착 여부를 보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끌고 가보시면 되겠네요. 55,000원 이탈하게 되면 밑에까지 또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겠죠 45,000원까지 빠지는 것도 경계 추세박스 상단은 요렇게 잡히고 있고요 다음 우리넷 6.3% 양자암호 관련 주고요 오늘 최대주주 변경으로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6% 마감입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한다고 하면 누구로 바꾸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변경한다고 하면 무지성으로 급등이 많이 나와주는 대표적인 강력한 고재구요 기존 추천주였죠 월봉이고 역별 끊고 올라오는 타점 여기 다 세력 매집중이다 추천드렸고 튀고 내려왔을 때 또다시 한번더 눌림박스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전고점 13,000원 부분 맞고 떨어졌고요 월봉부터 볼게요 전고점 구간 맞고 떨어졌죠 밑에 다시 기존에 추천했던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일봉 어, 요구간에 윗꼬리들 요걸 다 차액실현이 아닌 매집으로 봤던 거고요 매집으로 보면서 여기서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국 바로 또 급등을 주고 뒤에 빠졌을 때또 내려왔을 때도 요구간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뒤에 또 상승이 나왔죠. 또다시 제자리까지 빠집니다. 오르고 빼고 오르고 빼고 같은 패턴으로 아주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파동이 계속 이렇게 나와주니까 밑에서 매수하고 시간 투자를 하면 또다시 큰 급등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행보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박스 살짝 돌파했기 때문에 종가에 매수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 시간 내로 바로 반응이 나와주네요. 만원까지 올라왔고요. 만원까지 저항을 만원부터 대칭으로 그냥 천원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원씩 단기에 전고점까지 올라갈 기대치는 좀 낮추시고요 좀 흔들면서 행보기간이 좀 길어진 다음에 또 전고점까지 시도하지 않을까 싶네요 월봉상 이렇게 길어지는 구간이 있었고 여기도 길어지는 구간이 있었죠 길어지고 튀고 길어지고 튀고 이번에도 좀 길어진 다음에 튀지 않을까 바로 가는 것보다는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되 너무 단기급등은 기대치를 낮추고 좀윗꼬리를좀 조심하면서 최대주주 변경이 아주 큰 호재지만 그래도 윗꼬리 확률 항상 두고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20% 이상의 급등도 노려볼 수가 있다. 다만 윗꼬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시초에 추격하기에는 부담이다. 만약에 상한가를 가더라도 다음날 반짝하고 또 빠르게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최대주주 변경으로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은 아우딘 퓨처스가 있고요 점상으로 마감했다가 다음날 바로 또 마이너스 20% 급등으로 거의 제자리까지 빠지고 또 살살 올라와주고 있네요 FN 리퍼블릭은 2월 24일에 최대주주 변경으로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또 19% 반짝하고 빠졌고요 뒤에는 계속 행보 제넨바이오 4월 4일에 최대주주 변경으로 고가 25% 그리고 다음날 마이너스 8%로 좀 밀렸고요 RF세미 최대주주 변경 4월 4일 고가 27% 종가는 마이너스 11% 크게 반짝 이렇게 최대주주 변경은 크게 튀었다가 크게 빠지는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다음 미래반도체 6% 최근 반도체 호재로 연일 급등이 이어졌죠 역별 돌파 초입자리 추천 박스 돌파 추천 오늘도 고점에서 살짝 역별 끄는 타점이었고요 여기서 시간의 6%로 32,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역대 신고가는 돌파하지 못했고요 지금은 고점박스로 봐야되겠죠 이렇게 고점박스로 보시면 되고 오늘의 저가인 27,900원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거 경계하셔야 되고 지키면 계속 위에서 고점박스로 강력한 흐름을 유지해줄겁니다 이전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고 또다시 크게 오르고 여기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거 역시 요 구간처럼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제가 추천했던 타점 요 구간 복습 잘하시고요이 패턴을 이해하시면 미래반도체를 이전에 스스로 잡을 수가 있었을거고 지금도 요 자리에 있는거 잘 공략해보시면 됩니다 미래반도체 튀고 빠지고 이렇게 무릎자리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뒤에 어깨 머리까지 올라가는 급등을 맛볼 수가 있다 물론 손절은 잡고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탈 쓰면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죠 다음 고바이오랩 4.9%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8년간 4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예, 오늘 반응이 크게 있었고 자, 월봉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행보 만원쯤에서 행보하다가 올라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장기입형 왔다갔다 만오천원 돌파한 착하고 또 힘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살짝 박스 돌파 한자리에서 벗등이 이어지고 481선 돌파 안착을 했네요 18,000원 계속 지켜주는게 중요하고요 1차 18,000원 지지 2차 오늘의 시가인 17,000원 이렇게 두개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2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19,000원 1차로 보셔도 되고요 주요하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고 저항때는 여기 겹치는 자리 2만 500원 정도, 다음은 2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두개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월봉으로 와서 좀큰 맥점을 보자면 기존에 3만 원이 주요한 지지 자리였는데 이탈하고 죽었죠. 이 3만 원이 미래에도 또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좀먼 나라 얘기긴 하지만, 이후에 올라와준다면, 3만원 맥점으로 기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